아이쿠, 좋습니다. 어, 에밀리아가 지난번 페스티벌 A 도장을 거의 뭐, 깼다고 봐도 되지, 솔직히. 첫판에 해서의 그 어떤, 어떤, 한, 이변이 일어났어요. 이변이 첫판에 바로 일어나가지고, 어, 사실, 뭐 냉정하게 말하면 못 깼다고 말할 수 있지만, 솔직히 우리는 속으로 알고 있어. 에이 깬것 같아. 그건 깼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거든요. 어, 어쨌든 B에 오늘 오게 되는데, B에서의 오늘 더원형님은 하나의 가능성이 있는 게, 세 번째 정호란 말이에요. 핑계리안 통할 때 더원형님 이게 나올 수가 있어요. 맞나? 자, 오늘 그래서 페스티벌 두장 B 가볼텐데, 어떻게 될지 저도 아직 모르겠습니다. 또 어떤 변수가 날지. 자, 첫 번째 선수로 장난킹이 나와 있는데요. 마치 이거 무슨, 아, 그래, 이거, 이거야말로 도장 깨기야, 정말. 도장을 작은, 작은 짓밟으면서 나를 이길 자가 있는가를 지금 검증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나를 이길 어떤 변수를 가진 사람이 있어요? 이러면서. 몰려라. 그 막강 페스티벌 도장이라는 강력한 곳을 한명한명 두드리패면서 지금 나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 또 변수가 있을 수가 있는 건 뭐가 있냐면 만약 이러다가 맷집이 되게 좋아가지고 비기필살기를 맞았는데 안 죽었어 안 죽고 근데 역으로 치는 필살기는 또 겁나 쎄. 이런 애가 한번 MDR을 잡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과연 장날킹은 비기필살기를 맞고 버틸 수 있을 것인가 이렇게 얘기가 되거든요 요거 맞고 버티면 시면장팔기 들어갑니다 빡! 못 버팁니다 예자 yeah. <목소리> 두번째 선수로 처젤드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처젤드는 만약에 혹시 삼성 절삭기 붙으면 한 번에 끝낼 수도 있을 것같은 어? 와 이상하다 너 쫄았지? 이거 삼성 떴으면 잘하면 첫 턴에 끝낼 수도 있지 않을까요? 빠바바바허 헉! 아니려나? 삼성이었서도못 끝냈을려나? 자또 계속되는 빙결 시나리오 갑니다 자, 근데 이번에 이성 빙계를 안뜬 관계로 피를 하나도 못 깎았어요. 이거 잘하면, 여러분, 잘하면 젤드리스가 이긴다. 이거 봐봐봐. 이거 치잖아. 안 죽을 수 있거든? 거기까지 거기까지 하면서, 빡! 안 죽게, 오케이. 봐봐. 123,000 나오는데 안 죽었거든요? 이거 끝났어요. 오, 저, 저, 슉! 빡! 야, 구덩, 구덩, 썸 봐, 와 야, 그러면 도장 막아냈는데요. 이거는 다만, 다만 에밀리한테 이성 빙결이 한 번이라도 떴다면 끝났을 것 같아요. 그지? 야, 하여튼 어쨌든 막아낸 걸 막아낸 겁니다. ,이? 이렇다니까 페스티벌 도장이 참 다채로워. 어떻게 될지 몰라. <웃음> 뭔 어떤 또 특별한 전투를 보여줄지? 그죠? 자, 절삭 착 때리고 3 3 0 0 0 그리고 페가 또 이렇게 개 쓰레기로 좀 이렇게 이성 빙결이 안 붙고 열룰수 있다는 거. 그리고 보니까 에밀리아가 이성 빙계를 잘 떠야 또 겁나 세지 이성 빙계를 안 뜨면 애매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딜을 전혀 몰라. 못한 상태에서 필살기 가니까 그 필살기를 한 번만 버텨내면 역으로 털 수도 있거든요 자 빙계를 하나씩 뜨고 있습니다만은 몰라. 자 딜은 하나도 몰라. 못한 상태 못 죽이면 네가 죽는다 몰라. 에밀리아야 자빡 경, 빡못 죽였는데? 아 잠깐만 비기 피해는 무조건 우세속으로 들어가는 거지 맞다. 우세속 데미지인데 저 정도였던 거지. 어. 아. 오케이 빡크당 와. 야 비가 이건 더잘 막아내는데. 야 이것도 근데 마찬가지예요. <웃음> 에밀리아가 이성빙결이 한 번이라도 떴으면 에밀리아가 이겼을 겁니다. 근데 이성빙결이 안 뜬다면 요렇게 역으로 털릴수 있다는 거. 계속해서 다음 판 들어가고 있습니다. 에밀리아가 선매를 마주치고 있습니다. 아 선매, 선멸. 뭐 선매는 니가뭐 어떻게 할 수가 있나 근데 한번 보자고요. 선매이 삼성이 떴었어도 이건 안 돼. 선매이 처음부터 센게 아니니까. 자요렇게 이성빈 결이 떴을 때가 겁나 무서운 거야. 그러면 한번 타격을 때려놓고 그 다음에 필살기거든요. 에밀리아 필살기는 무조건 우세 속에서 터지는. 어, 형태 임으로. 지금 역속이지만 필살기는 우세속으로 터진다 이말 아닙니까? 끝이에요. 끝입니다. 길이 좀 깎아놨거든? 요거는 못 견디지. 팍! 거기까지야. 거기까지야! 펑! 12만, 12만 3천. 자 로멜도 나도 한판 해볼게 이러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변수가 있을 수도 있잖아 라고 말하는데 원래 이비기피의 원조는 로멜이거든요 내가 원조란 말이야 저필사기 이러면서 모두 이게 우세 속으로 터지는 전체적인 핵폭탄 같은 필사기잖아 내가 원조라고 하는데 어, 에밀리아가 그러는군요 그래 오빠가 원조인 건 맞는데 오빠는 빈결 같은 거 없지 나는 빈결이 있단다 이러면서 로멜 안될 것 같습니다. 몰려라. 예. 억울하겠지, 로메라. 이 비기가 내 건데! 이러면서 못 씁니다잉. 끝나고 있습니다. 이제 10만 밖에 안 터졌네, 그래도 이번엔. 그런데도 작살내고 있습니다. 자, 페스티벌 B 도장에 편입된 페스타가 나와 있습니다. 페스타 지난번에 한번 졌기 때문에 지금 열이 많이 받아 있을 거거든요. 야 때리면 유지인데? 열을 받긴 받았는데, 열을 받긴 받았는데, 이성 빙결이 떴고요더열 받다가 끝나겠는데, 삼성 빙결까지 떴어. 삼성 빙결. 사실은 이성 빙결 쓰는 게더 좋아. 근데 AI 특성상 삼성 빙결이 나가게 되겠고요 자, 베스타야. 아, 아, 열 번을 덤벼도 못 이길 것 같다, 너는. 아, 이렇게 찌발리고 있습니다. 자, 교속되는 다음 전투. 여엘이 나와 있습니다. 여엘은 무슨 변수가 있을 수 있을까? 오! 변수가 있지. 여일은 내가 먼저 기절 시킨다. 네가 나를 얼리기 전에 내가 너를 먼저 기절 시키면 되지. 자 그런데 여일의 문제는 바로 이런 것이죠. 기절기는 두 장이 붙어야 하므로 이게 계속 연결되기 쉽지가 않아요. 빈결은 빙결을... 와, 야 여일 열받았는데 삼성 기절 떴어요. 야, 삼성 빈길 들어가고 있고. 오야 이거, 야 이거 또 모른다. 약간 모른다는 시나리오가 뭐가 제가 떠오르냐면 이걸로 죽이겠지만. 압땡. 피를 따겠지만 개성 발동 살아나거든요 아 여기서 기절을 쓰고 싶을 텐데 AI 법칙상 궁이 나가게 되겠죠 그래서 치료를 하고 반사판 설치하겠지만 에밀리아가 한마디 합니다 반사판 나 그런거 뭔지 몰라 그냥 얼어 이러면서 아 삼성기절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엘은 얼음속에서 부들부들 성질만 내고 있겠죠 또 얼고 또 얼고 예.. 안됩니다 이거 예 혹시 견디나? 거기까지야. 못 견딜걸? 와 12만 8천0 견뎠어요 와 피가 안 보이는데 새까만데 피가? 자 여열 열받았어요 아직 포기하긴밀나요어지 지금 여열 지금 개빡쳤어요 세턴 기절 두턴 기절 다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여열이 필살기가 나가게 되겠고요 그죠? 두턴 기절 시켜놔가지고 여열의 최고의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어요 어저? 자기는 언제 풀비 만들고 또 기절 또 있어요 자, 또 기절을 시키는 여엘. 아, 네가 지저분하게 한다면, 나도 지저분하게 잘한다고 이러면서. 자, 근데 이게 이렇게 된다니까. 여엘의 기절이 끊겼습니다. 네, 끊기거든요. 결국. 아하. 거기까지야. 악당. 다크당. 거기까지야. 야, 언니 악당 아니야. 자꾸 언니한테 언니 악당이라 하지 말고, 만 자 그러나 아, 그러나 말이죠 더원 에스카노르가 나와있습니다 어, 더원 형님 특징이라고 하면 어, 세 번째 버프를 받을 때이버프 면역이다 보니까 그때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더원 형깍크앙 때리고 있고요 34000 나오고 있습니다 야, 이건 더원 형이 이길 것 같은데 이길 것 같아 싹! 자, 두터 날리기 들어갔고요 아필상이 벌써 받았어? 더원 형 안돼요 야 이거 한 한판 더 이씨 야, 아. 야 이거 라운드 또 갑시나 야 이거 어안 죽었다 야마야원형 진짜 몇집 봤나 지금 그빙결그 그 데미 데미 들어와가지고 피좀 깎인 상태에서 피사기한더 맞았는데 안 죽었어요 이것이 바로 더 원이다 어 가자 이게 당신의 첫 의미가 그시끄러 상강 자 한판 해 한판 해어 괜찮아 한판 더 하자 자, 이거 한번더 보도록 하죠. 어, 도원형 님이 역시, 아, 야. 아이고! 우리 형이 또 화까지 나쁘네너 그렇게 재미나게 한다면서 8 5 0 0천 죽이진 못했고요. 아무리 그래도. 자, 이렇게 빙결이 들어오게 되겠죠 물론, 악당 이면서 우리 형 악당 아니야. 너마 우리 형한테 그렇게 할 거야. 자, 이렇게 도원형 비싸게 만들어졌고요. 자, 바로 이 장면이죠. 이 장면을 내가 보고 싶었던 거야. 자, 얼렸지? 얼렸지? 어떻게 된다? 얼리는 건? 내가 정한다 <웃음> 이걸 견딜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 그 그냥 죽고. 아 이렇게 또야 기승전 더원후 <웃음>